어? 어? 야, 오늘은 운이 좋구만! 한 번에 세명 해야 잡다니! 얼른 얼른 옮기자고! 신선할 때 먹어야 맛이 좋으니까 말이야!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직어려보이지만 미안하다.. 신선한 간이 필요해서 말이야 응? 응? 응? 야이야이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어, 아! 죽으라고요, 아! 누가! 아! 깜짝아! 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어, 어, 내심장 어? 가만. 이거 우리 딸 요르르 비명 소리 같은데? 얼른 올라가 봐요. 아 이게 그래? 어, 아이 딸! 여기야! 아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악몽이라도 꾸고 있어? 친구야. 친구라구! 어딸 이게 무슨 일이야? 천사들은 누구야? 누군데 누구 우리 딸을 방했어 <웃음> 아빠 이 이상한 애가 갑자기 나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내방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혼내줬어 잘했지. 정말 다행이다 잘했어 잘했어 대체 뭐하는 자식이야 <웃음> 어 음. 잠깐 여보 얘는 그 여보 어? 아는 애야? 아니, 아는 애라도 남의 집 창문을 그것도 우리 집 딸내미 방 창문을 함부로 열고 무단 침입하다니 참을 수 없어! 바로 경찰서에 끌고 가자! 이런 녀석들은 아주 혼쭐이 나야 돼! 아, 어. 잠깐! 잠깐만! 얘... 나랑 똑같은 꼬리가 달렸어요! 뭐? 어, 꼬리? 꼬꼬 어? 그, 그럼 엄마랑 똑같은... 금요라고? 음... 어이! 일어나봐! 어, 어, 어이! 음, 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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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우리 딸 간을 그냥 얘를 바로 가만두지 않겠어! 여보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아, 여보! 말리지 아, 마! 여보 진정해! 아! 오, 진정해! 릴렉스! 자 여기 생간!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네! 자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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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일주일 전 구미호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곤 저희 집안 가족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저만 혼자 살아남아 그곳에서 탈출했고 며칠 동안 마을에 골목길에서 잠을 자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지만 어젯밤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신선한 간을 찾는데 이 집에서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향기가 났어요 음... 그랬구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해치려고 한건 절대 용서 못해 음. <웃음> 어, 어, 정말 불쌍한 고양이입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그렇게 정말 불쌍합니다 음, 그러게 말이야 음, 정말 죄송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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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간을 빼먹으려고 했던 구미호랑 이야기 할 만큼 난 너그럽지 않거든? 넌날 죽이려고 했잖아! 어.. 맞아.. 미안해.. 말안 걸게.. 야 너.. 이거나 먹어! 어.. 고마워.. 근데.. 내가 구미호라고 하는데.. 왜.. 가족들이 아무도 안 놀라냐고? 우리 집에도 구미호가 있거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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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본 적도 없어 어서 불 끄고 누워요 자야죠 내일 출근하려면 여보 음. 응? 지하에 있는 저 구미호 소년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 글쎄요 우리 딸을 공격했으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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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요괴 같다 할까? 요괴라고? 네 아주 냄새를 잘 맡고 평소엔 사람처럼 분장을 하고 다녀요 잡혀간 구미호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잡아먹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그 그 말은 너희 가족들도 네, 저희 가족들도 모두 구미호였고,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구미호 사냥꾼들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딸이... 잡아먹혔다고? 아... 잠이 안 오네! 괜히 지하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잡혀간 구미호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잡아먹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부미 사냥꾼들에게 잡아먹혔어요 가족들이 잡아먹혔다고? 내간에 먹으려고 한건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웃음> 아, 밤아 떨어지게! 아, 왜 이렇게 옆에서 한숨을 쉬어! 우리 딸왜 그래? 아야안 먹을 거면 나줘 아이, 나도 이제 당근은 지겹거든 네밥 내놔 군침이 싹 떠네 응안 음. 돼! 멈춰! 반찬 스틸! 멈춰, 리아야! <웃음> 엄마, 아빠 응? 음, 응그 음? 구미호 있잖아 음. 왜또그 구미호가 또 너한테 뭔짓 했어? 그 녀석이 아주 혼쭐이 내줘야 되는데, 아이 그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뭐? <웃음> 뭐? 아이, 그 녀석이 불쌍해서 그래. 아이, 너가 웬일이야? 그 녀석 얼굴 전분이 좀, 좀 잘생겼던데. 그래서 그런가? 아이, 리아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넌 밥이나 먹어. 아이, 요리야,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건데?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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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간을 뺏길 뻔한 건 사실이지만 왜 그런 요리가 진심으로 보내주자고 하고 있잖아요 고마워이해줘서 엄마 아빠 그래, 잘 살고 구미호 사냥꾼한테 잡히지 말고 달신해 으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갔다와, 저 조심하고 네 갔다 와 우리 사랑하는 딸아들. 아휴 학교 늦었어 빨리 따라와. 어, 아 오빠. 아, 늦었다 빨리 가야 돼. 어, 어, 어 어디가? 학교 늦었다니까. 그래 어. 어. 어. 어. <놀람> 오빠는 또 학교 가다 가 PC 방으로 빠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걸리면 엄청나게 혼쭐 할 거면서 어히 아는데도 그걸 또 빠지냐? 어. 에이, 이상하다. 누가 나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에휴,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또 등교 혼자서 왔네. 뭐야? 쟤 어제 보내줬는데, 왜날 따라오지? <웃음> 음... 어머니 음. 음, 잘 나왔네 음... 요리야 요리야 저기 엄청난 꿈미나 민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타인 누구야? 누구야? 소개시켜줘 너무 재생겼어 어? 잘생이서 누가... 아, 잘생기긴 누가 잘생겨 진짜 왜 하루종일 날 쫓아다니는거야 아무래도 안되겠어 가서 한마디 하던지 해야지 나 잠깐만 다녀올게 어, 어, 좋겠다 야, 학교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하루종일 날 따라다니는건데 너 아침 등굣길에도 나 따라왔지. 어, 어, 어, 어, 음, 음. 당장 말 안해? 우리 응? 할게 저렇게 잘생긴 얼굴 천재가 있었나? 진짜 완전 멋있게 생겼다. 저 민태 밑에, 눈밑에점좀다 <웃음>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저 옆에서 꼬리치는 끼지면는 누구야, 장차? 참나, 후배 같은데, 가민주 찰생이 내한테 꼬리를 켜? 눈꽃 시어 죽겠네. 어? 하여튼, 요즘 후배들은 정말 빠졌다니까? 왜 자꾸 따라다닌 거지? 아, 아까 한마디 했더니 그래도, 음. 아, <놀람> 어, 이젠 안 따라오는 것 같네. 아, 왜 따라다니는 거냐고 물어도 대답안니까 답답해 죽겠어. 빨리 집이나 가야지 거기 stop. 핑크머리 멈춰 아, 우리 학교 선, 선배님? 그래 야너 아까 급식실에서 얼굴 찾찬 남자애랑 같이 있던 애그애 맞지? 그 남자애랑 친한 사이야? 아니 뭐 사귀는 사이? 아..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요.. 어.. 어 사귀는 사이가 아니야? 스탑 됐고.. 그 남자애 언니한테 소개 좀 시켜줄래? 내 취향이거든 귀여운 강아지같이 생기기도 했고 여우같이 생기기도 했고 아무튼 그냥 마음에 들어 가지고 싶어졌어 아.. 그게.. 저.. 연락처는 없고 잘 모르는 사이예요 뭐야? 지금 해달라는데 말이 많아! 그게 말이 돼? 하, 참나 요즘 허배들 빠져가지고 맨손을 확 잡아당겨서 얼굴 못 쓰게 만들어줘야 정신 차리지. 그게 잘 잘못했어요. 말만 하면 다야. 딱에 이빨 날려줄 테니까 괜찮아 요르야. 어? 응? 뭐야? 그 많은 사이 맞네 이름도 알고 있고 이게 감히 모르는 척을 해? 그만하세요 더 이상 요루를 괴롭히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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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다행이야, 다행. 음? 다녀왔습니다. 음, 우리 사랑하는 딸 왔구나. 뭐 <놀라> 이게 어뭐 어떻게 된 거야? 어, 어저저석이왜 저, 여기 있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내리고 어, 어, 어. 엄마! 어? 아빠, 인사해. 구지호야 구구구 구지 오늘부터 우리집에 며칠만 머물거예요 아니 딸내미 분명히 저 녀석은 내쫓기로 했잖아 여보 뭐라고 좀 해봐 어, 저 괴물 좀 어.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아니, 너가 내쫓기로 했는데 왜 데리고 들어오는거니? 그게 당분간 새곳이 없다고 해서요 가족들이 다 잡아먹혀서 돌아갈 것도 없고요 그때까지만 저희 집에 좀 머물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제가 갇혀있던 지하실도 좋아요. <웃음> 여보, 어떡하지? 리아야, 어떡해? <웃음> <웃음> 그래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저 녀석도 우리 딸의 간을 노릴 것도 아니고. 요루랑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일단 천천히 이야기를 물어보죠. 그리고 이젠 가둬두지 않아도 되니까, 지하실은 지내기엔 좀 그렇고, 음. 오빠 방에서 같이 지내면 될것 같은데요? 어? 아니야. 난 혼자 자는 게 좋은데. 할수 없잖아. 니집 언제로야? 단, 며칠 만이야. 알았지? 그럼, 아주머니 아저씨, 며칠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맛없어. 내가 내는 지방이 가득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 이젠 안 먹어. 그래? 그래? 그러니까 선배가 아떻치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때리려고 막 주먹 들고 그랬다니까. 음, 걱정 마, 내가 혼내줄게. 감히 이에부니들을건드려 응? 그럼 그 녀석을 잡으려면 오늘은 그 여자애를 먼저 잡아와야겠고. <웃음> <웃음> 요로를 어디 있어? 어? 어? 선생님 무슨 일로.. 수업 끝났지? 나좀 따라와! 아.. 어, 어, 네.. <웃음> 참나! 아아 <웃음> 진짜.. 오빠! 얘야! 어이.. 아니, 너가 여루야네 남친은 어디 갔어? 남 남친이요? 저 남친 없는데요 오허웬 <웃음> 거짓말이야 어제 분명히 우릴 위협했던 그 얼굴 천재 꽃미남 남자친구 있었잖아 어디 호박같이 생긴 게남자애는 꽃이고 다니고 우리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어 아이 그래 그래 어? 그래서 네 남자친구 어디냐고 우리 이쁜 애들에게 위협을 했으니까좀 맞아야 정신을 타린단 말이야 톡걔 쟤.. 쟤.. 는제 남자친구가 아니거든요! 어 쟤.. 이게 어디서 소리 질려? 아니, 너도 한번 맞아볼래? <웃음> 요리야! <웃음> 어. 괜찮아? 뭐야 이 녀석들은? 아니, 뭐야 꼬미라미라매아이 녀석 맞아? 톡톡! 아 진짜.. 나보다 열 배는 못 생겼구만 토토토토야. 차피 오빠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뭐? <웃음> 그럼 어쨌든 너냐 우리 일뿐이들한테 위협을 했다는 녀석에 여루는 보내줘. 어쭈, 고래 여자 애들 앞에라가오지 않는가 본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청국구 초등학교 협회 일진 대장 망망경 선글래스야. <웃음> <웃음> <웃음> 아, 안돼 멈춰보죠 어? 어머 저 으르렁거리는 모습 좀봐 마치 한 마리 짐승 같잖아 저런 모습도 좀 매력 있는 걸어어저저 <웃음> 저, 저, 저게 뭐야 어 뭐야 저게 꼬리 그 괴물이다. <웃음> <웃음> <웃음> 무서워! 엔드 로스! 굳이요? 나 먼저 집으로 갈게. <웃음> <웃음> <웃음> 나, 들어갈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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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너... 뭐? 우리 만나보지 않을래? 실은... 그게... 나도... 너만 보면 심장이 계속 두근거려 좋아, 우리 사귀자 그 대신 가족들한텐 비밀이야? <웃음> 그래 고마워! 좋아해, 요루야 리어요? 밥 먹자? 음? 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음? 뭐야? 너희들 다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둘다 어디 아픈 거 아냐? 아, 아니에요 음. 그래? 그럼 애들아 이제 밥 먹을까? <웃음> 좋아, 당근이 아니야. 이런 날만 꿈꿔왔어. 내게 소중한 이 고기. 잘 먹겠습니다. <웃음> 네, 잘먹자 <먹죠. 웃음> <웃음> 뭐야, 지우 다 먹었네? 어... 오빠! 요리야 조용히 해. 오빠 지금 신성한 음식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안 보여? 당근만 먹다가 뭐처럼제료되는 음식을 먹는 날이라고! 이 순간을 엄청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음미하면서 밥을 먹을 거라고 음... 에이, 아무리 할까 맥철이! 비싸 비싸 비싸! 비싸. 어, 어, 추워야 어? 이려? 추워야 이려? 어...어? 어 그래 고마워 흠. <웃음> 왜? 어. 이건내 음식이야 내 내가 할당 받은, 내 음식이라고 아까라고 당근이나 먹어 먹 g 나이받주가 식사 시간이었는데 나의 식사 시간이에요 e 받은, 내가 할 tongue 받은, 내가 할 tongue 받은, 아우 배부르다 우와! 꼬리다 꼬리가 엄청 평상해 그땐 제일 물난데 엄청나게 감사도 좋다 그럼 내 꼬리털은 장난 아니게 부드럽다고 어, 등대고 안잡아도 돼? 응 음, 안잡아도 돼 안전좋아 점이 슬슬 온다. 요루야, <웃음> 잘 자. 아 나는 너 꼬리 베면서 자야겠다. 응, 음. 요루야,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응, 음? 뭔데? 잘 봐. <웃음> <웃음> 자, 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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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구미호 같은 거 그런 건가? 하마터면 우리 다 잡아먹힐 뻔했네 분명 그요르루인가 뭔가 걔도 잡아먹힐지도 모르지 아, 걔네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선배 음... 구미호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 어? <놀람> 아씬 뭐야? 갈게 가 난 사냥꾼이야 그럼 이야기 좀더 들어볼 수 있을까? 어? 요루야 여긴 언제까지 헌 옷만 입을 순 없잖아 내가 열심히 용돈 모은 걸로 옷 하나 사줄게 들어가자 지우야 다 입었어? 어다 입었어 아 이제쯤 인물이 사네. 내 남자친구 가 이렇게 잘생겼다니까. <웃음> 근데 이제. 나도 돈이 있는데. 아이내 이거는 내 선물이야. 괜찮아. 알았지? 고마워 요루야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옷만 입을게. 이 그럼 안돼. 냄새 날 거야. 어, 내가 다른 옷도 나중에 사줄게. 일단 계산하고 나갈까? 이리와. 그래. <웃음> 어, 완전 귀엽다. 이 팔찌 말이야? 어 완전 귀엽다 내 스타일이야 어, 아 신경쓰지마 난 다른 패치도 많거든 원래 어, 계산이나 하자 이거 얼마예요네 계산 도와드릴게요 3만원입니다 아네 여기요 됐다 계산 끝났어 나가자 어 알았어 먼저 나가있어 어 그래 알았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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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응 음, 방금 사진 찍은 거야. 나중에 보내줄게. <웃음> 우리 커플 첫 사진이다. 그치? <웃음> 그러게. 처음이야.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존재 남자친구는 바로바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멋있나? 커, <웃음> 어, 완전 멋있지. 누구 남친인데. 바로 요르르 남자친구잖아? 어, 뭐해, 굳이요? 뭐지? 이 느낌은? 설마. 뭐해? 아하, 아무것도 아니야. 어? 으아! <웃음> 하하하하! 밤에 공포로. 안 그러면 모르가다시리 아하! 지호 안 오고 뭐해 오지마 뭐? 오지 말라고 응? 왜왜 왜, 왜 그래 지호야? 이제부터 우린 모르는 사이야 유루루 왔니? 어? 뭐야? <웃음> 지호랑 마지막으로 인사해. 마지막으로? 여루야. 지호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이라니. <웃음> 미안. 나 이제 여기 떠나. 뭐? 글쎄 지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촌이 있었대잖니 그래서 그 집으로 지금 가기로 했어 멀리 간다고 하니까 요루루 너도 이제 다시 못 만날 테니 인사해 거짓말 그럴리 없어 그럴리 없다고 뭐가 마지막이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웃음> 그럼 조심히 가렴 네 거야, 이렇게 갑자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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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루야 미안해 널 안전하게 지켜주려면 내가 떠나야 해 <웃음> 우리 귀여운 새끼 구묘가 미 여기 있었구만 그럼 우리 구묘 미맛좀 볼까? <웃음> 더러운 사냥꾼 녀석 너도 나와 같은 괴물이면서 왜우리를 잡아먹는 거야? 오호 같은 괴물이라니 나는 사냥꾼 너는 귀여운 먹잇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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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키 구미호가 쏘는 빗발, 아무런 타격도 없다고. 너, 나, 지 어리니까 말이야. <웃음> 어, 이젠 어떡하지? 어, 어디를 보는 거지? <웃음> 이 비명 소리는 요리로! 인기 초기 나서 뭔가 했더니 맛없는 인간이었구만. 그럼 계속 우리 귀여운 나구미호울 재롱 좀 볼까? 으아아아아아야 <웃음> <웃음> <지호야. 웃음> 그럼 이제 우리 귀여운 새끼 구아아아아 먹어볼까? <웃음>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절대로! 안돼 지호야 나 죽을 건가봐 바보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넌꼭 살아야해 그래, 내가 널 살릴거야 그래도 다행이야 니가 무사해서 요루야? 요루야! 요로, 정신 차려! 요루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요루야! 요루야? 사냥... 사냥꾼이 요루를... 안돼요루야! 죽으면 안돼요루야! 정신 좀 차려봐! 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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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엄마 아빠 머리야 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지호를 따라갔다가 괴물한테 총에 맞고 어그 다음에 쓰러진 것 같은데 그리고 지호 지오. 지호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밖에 나가 있을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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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 또한 담을 수 있단다 생...명? 그래, 그리고 그 생명이 담긴 구슬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구미호는 점점 죽는단다 서... 설마... 지우가널 대신해서.. 지금 지우 어딨어요? 아, 요루야 일단 지금 괜찮아.. 어딨냐고요 아, 그... <웃음> <웃음> 대체 왜 그랬어? 왜날 살렸어? 요루야.. 다행이다.. 이제 괜찮을거야.. 다 들었어.. 정말로 진짜 죽는 거야?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난다 괜찮아 바보야!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해! <웃음> 처음이었어 <웃음> 지우야 책상 및 서랍을 찾아봐 거기에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적혀있어 지우야지우야 사랑해, 잘 지내. 나도. <웃음>